안녕하세요. 오늘은 숨바꼭질을 할 건데 오늘은 그냥 숨바꼭질이 아니라 사물 숨바꼭질. 저희가 물건이 되어서 숨어 볼 거예요. 자 오피스로 저희는 가자. 저희는 물건이 아니에요. 저희는 물건이 아니에요. 사물이에요. 똑같은 말니냐 똑같은 말이에요. 조금 달라요.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야 누가? 야 근데 거야? 야 누가 술래냐? 저요. 아야 빨리 숨어. 자연스럽게 숨어야지 모른다 리아가 어? 잉여맨님 정숙이다 어? 아니야? 컴퓨터로 변신했다 아너 술라야 술라 아니구나 어? 상자로 변신했다 아아 안변인다 아하 <웃음> 어? 트토북으로 변신했다 아아 <웃음> 왜그래? <웃음> 어? 쓰레기통에 움직인다 와 <웃음> 이거 재밌다 닫았다 나와 와 커피 마고 치고 싶나봐 이거 아닌데 어? 커피 아닌데 그럼 뭐지? 마셔. 노트북도 아닌데? 어? 못찾지야고르즈킹받즈못찾지 아무것도 못 하쥬? 눈빛 흔들리죠 공공 흔들리쥬? 아! <웃음> 에 의자 밑에 숨어 있었는데. 야파! 바로 발에는데 이게 잘못 클릭하면 죽네. 어? 이 녀석 님이 술래다? 큰일 다 <났다>. 충성! <웃음> 너네들을 학살하러 온 나는 인군입니다 여맨이 어. 가운데서 꼴값 떠는 중 호크. 음.. 어디 있을까? 이거 왜.. 휘파람 어떻게 불지 휘파람 왜 물어? 제가 여맨이 아! 마에 이런 거못 찾음 오케이 댕댕이 컷? 호크 <웃음> 댕댕이가 휘파람 불었길래 <부르길래> 바로 커트 <웃음> 나도 휘파람 불었는데 부자연스러운 거 찾아야 된다고 뭔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다. 뭐 그런.. 어 그러시겠죠. 아이고. 도망쳐. 일로 아, 대파 봐. 대파 일로 와. 나, 나, 나, 나, 나, 나. 대파 일로 와. 컷. 아, 또 잡혔어. 음. 1분이나 남았네. 살수 있을까? 뭐지? 칙칙폭 칙칙폭 칙칙폭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<웃음> <웃음> 와 바로 뒤에서 움직인다 넌 진짜 죽었어 놀러 와뛰어다니다너 일로와 너 일로와 와 완전 최신형 대포다너 일로와 아잘 도망간다 와이다아 <웃음> 아, 졌다 아 잘못 클릭했어 이겼다 우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술래 좀 어렵네? 리아가 술래? 야 이거 숨을 때가 많네? 어 얘들아 어? 제발 힌트만 줘! 얘들아 이거 이거 절대 못찾으 이번엔 진짜 리아가 못 찾게끔 해보자 아난 벌써 <웃음> 아, 찾은 거 같아 아, 내 이름은 탐정 물건을 숨은 녀석들을 찾는 게 취미지 리아가 막 진짜 똑똑한 게 위에서 지켜보네? 시간도 음? 아, 너무 높은 게 말이야 음. 이빨람 불어줄게, 일로와. <웃음> 어, 뭐야! 야, 뭐야! 너 아래에 있는 애가 사람이었어? <웃음> 아, 너, 야, 너, 너, 너, 너 사람이었어? 사람인데요? <웃음> 아, 진짜, 나 진짜 몰랐어. 이 중, 이 노트북 중 하나가 사람이야. <웃음> 에이, 설마. 야, 이거 딱 봐도 이 녀석이구만. <웃음> 에이, 설마 너도 뚝 중에 사람이 있겠어? 있나 본데. <웃음> 뭐 어딘지 모르고 가지런한데. 귀면 불어도 모르죠? 어디야? 아, 너너 너 사람이었어? <웃음> 누구 들켰는데? 어, 누구 도망갔다 뭐야? 어, 내가 들켰었구나. <웃음> 우와! <웃음> 거기서! <웃음> <아야! 웃음> 너, 너 얼마 남지 않았어, 목숨이. 거기 밑에 있는다고 뭐가 달라질 것같아 달라질 것 같은데? 달라질 것 같은데? 못 누르죠 못 누르죠? 멍청하죠? 봐보죠? 잡고있어! 멍청게요 에임이 리죠멍 잡죠? 슥 지나가 버리죠? 다운로듀어 그아 가만히 있어줘! 아아아리가 아니 리아가 내 머리 밟고 위로 올라갔어 <웃음> 아또내 나야? 나 하이던데 또? 아싸 나 나도 숨고 싶어. <웃음> 아싸 아싸 어림도, 아싸. 없지. <웃음>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. 야 여기 숨을 때 잔뜩 있네. 와야 이거 리아 그래, 못안 찾. 봐줄 거야. 리아 못 찾. 와나 진짜 이거. 완벽해. 이건 진짜 못 찾는다. 야저책 당당한 거 봐라. 갑자기 막 뛰어다녀. 이걸 어떻게 찾아? 책 어디 갔지? 어? 어? 어? 어디서? 윙윙윙윙 축하! 나머지 두 마리의 행방을 찾아야겠구만. 뭐야? 두 명밖에 안 남았어? 여매니랑 나랑? 음. 내가 안는 절대 안 걸릴 텐데. 저걸 왜 의심 안 하는 거야? 그러게 왜 의심 안 하지? 뭔가 의심할만한가 내가 숨러보도록 하겠냐. 음. 저기 있으면 좀 위험할텐데. <웃음>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도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<웃음> 야, 너 저리 가. <웃음> 야, 너 저리 가라고. 아, 야! 왜못 줘! 야, 야! <웃음> 너 뭐야, 너왜안 줘! <웃음> <가, 가만> <웃음> <연애는> 어, <데리고 웃음> 안 줘! 안 줘! 안 줘! 안 줘! 안 줘! 안 줘! 안 줘! 안 줘! 안 줘! 아또 어? 너야? <웃음> 와 선택 야, 받았다. 이거는 뭐 완전 그거네. 이거 왕따 게임인데 <웃음> 이제 알았어. 야, <웃음> 와 여기 한 명만 더 있으면은 완벽할 것 같은데 아 이거 불충이 한 놈이란 말이지. 어 잡았다. <웃음> 자, 자 잘하는데. 어 뭐야 여맨이가 잡혔어? 음나 관전 중인데 아주 와 얘는 뭐야? 이거 쓰레기 주제 파쿠르를 하는데? <웃음> 야, 저 위에 옥상에 올라갔다니까? 얘는 포기. 땅을 잡아야겠어. <웃음> 어.. 어떻게 했어? 아, 경치 너무... 좋다. 자동차도 파쿠르 히도하고 있는데. <웃음> 근데 못 타지? 아, 맞 오, 잡았다. 자, 이제 두명 남았습니다. 잡았다. <웃음> <웃음> 야. <웃음> 저차! <웃음> 저차 백이통이 좋은데 너무 빨라. <웃음> 뭐야? 이렇게 멀리서 클릭할 수 있어. 멀리서도. <웃음> 오! <웃음> 오, <웃음> 오 이구구 아 의자, 의자. 힌트, 의자. 이거가? <웃음> 아하네 <바로 발견하네>, 의자. 잡아줘!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리아도 한번 숨는 거 보고 싶다. 너무 불쌍하네. 드디어 숨는구나. 아, 하세요 아유, 아, 내가 술래야? 그렇죠. 오케이, 이번 술래는 로벅스 써야겠다. 내로벅스 아이템은 너네들의 위치를 밝혀주는 전구가 있어. Hi. 무려 거짓말하네. 세 번이나 쓸수 있다고? 한번 전구를 밝혀볼까? 탁. 확인당했어. <웃음> <웃음> 아유, 뭐, 뭐가 없어. 아이, 뭐 잡아보시지. <웃음> 멍청한 이었어. 아이 전구 뭐 하는 건데? 오 h yeah! Oh s h a 잡아봐, s h 오 s 예. in! 오 h o o a 바로 가뭐잡잡이게임 예. <웃음> 예. 구석 들어가면 어떻 h e 진짜 재밌기도 하시는 어 오, 예, 비교비. 너무 작아오기서 뭐해? 거기서오기성기성 도기성! 도기성! 도기성! 도기성! 도기성! 도기성! 도기성! 도기성! 도기성! 도기성! 도기성! 그냥 다 작은 걸로 변신했는데 클릭을 못하겠네. 아, 왕도방차. 회전초밥집인가봐. 음식이 움직여 위에서. <웃음> 음식이 어? 움직여. <웃음> 진짜 회전초밥이 있어. 음식이 진짜 음식이... 진짜 꼴봤네. 저거. 응, 방금. 오 반가 반가 반가 반가. 나 어딨는지 모르잖아. 반가 반가. 아. 오. <웃음> 자 게임 디스크였구만 이 친구. 바로 코그 앞에 있는데. 어? 깜찍. 깜찍. <웃음> 아. 아 의자였어? 계속 한 날이 있었음. 어쨌든 이렇게 사물 순박 꼭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해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안녕. 안녕. 뿅. 구독, 뿅. 좋아요, 빙. 안녕.